출산하고 거의 7개월 만에 다시 좀 몸을 만들어서 네, 기념을 하기 위해서 <웃음>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좀 어, 말라 보인다. <웃음> 작년에 제가 만삭 때 여성 조성과 이렇게 예, 재밌는 화보도 진행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출산하고 네, 다이어트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멋진 화보로 네, 돌아오게 됐습니다. 이번에 진짜 포토그래퍼 실장님하고 기자님하고 너무 재밌는 화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 주세요.